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진당 주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띠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양띠를 가져왔습니다. 양띠 얼마 안 남았어. 거의 응. 많이 했어 이제. 저희 몇개 남았죠 이제? 한두 개인가? 이거 빼고 두 개인가? 응, 곧 있으면 1년1주년이 응. 다가오네요. 그니까 나, 뭐 어? <웃음> 나 이제 뭐해? 이 뭐해? 저번 일주년이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 맞는 걸뭐 하라고 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생각해 봐야지 뭐 아무튼 이번 주는 양띠 양띠를 할 건데 양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더라고 왜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있으니까 다르냐고 하는데 양띠에서 보는 어떤 띠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직하고 착하고 또나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하길 원하고 또 이쁨받는 것에 세상 행복도 다갖고또 거짓이라도 칭찬에 약하고 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현모양 촉감이 여자가 많아.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적인 남자가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띠랑 가정을 꾸렸을 때는 무너진다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 치, 거짓된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태세전환이 빨라요. 그리고 이 사탕 발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기가 좀 쉬워.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좀 많고. 또 이, 이 사람들은 자기 꽂히는 거에 훅 써버리기도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주식할 수도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전의 어떤 문제는 늘 조심하게 돼야 된다. 라고 보고. 자. 양띠와 좋은띠. 뱀띠. 이 뱀띠는 양띠보다는 이 금전 계산법이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금전에 계산해서 같이 쓰거니, 먹거니, 사거니 이렇게 하기가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양띠와 금전에는 이제 이 금전의 합이 뭔가를 투자하는 거나 뭐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여유로운 사람들일 경우에는 금전에 이제 아이 키우기도 좋고 결혼 생활도 좋고 또 투자하기도 좋은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때는 돈 갖고 좀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이 둘은. 근데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 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 서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띠랑 이제 돼지띠. 돼지는 양하고 돼지는 조금 난 추천하고 싶어. 이게 그냥 옆에 있어도 좀 든든하고 힘이 되거든. 오. 양띠 양띠 입장에서 돼지는 뭔가 이 섬세하기도 하고 나를 살깍게 굴어주기도 하고 나한테 조금 좋은 말도 해주기도 하고 이 힘이 되고 둘이 있어도 좀 행복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양띠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돼지가 음. 이렇게 보고 또 양띠랑 이제 말띠 이 둘도 은근 결혼 많이 해요. 양말 결혼도 많이 하고. 이 둘은 서로가 서로한테 좀 매력을 좀 느껴. 남성스러운 매력, 여성스러운 매력, 뭐, 가정적인 매력, 뭐, 또 서툰 매력, 이런 걸 매력으로 느끼기 때문에 서로가 든든함하고 뭐 멋짐? 뭐, 이런 듬직함? 그래서 서로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분의 결이 좀 좋아요. 응? 양띠가 바람피지 않는 한. 이렇게 된다라고. 근데 둘다 바람기 좀 있어. <웃음> 근데 잘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하고 토끼. 이제 양하고 토끼에서는 사, 이 사이는 좋은데 서로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이기심만 조금 누르고 조금만 배려한다고 보면은 정말 이 둘은 결, 결혼하기도 좋고 친구하기도 좋고 동료하기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은 관계가 양하고 토끼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쵸잉? 그리고 이제 양하고 나쁜 띠. 양하고 나쁜 띠는 쥐띠. 이 양띠 입장에 쥐는 조금 얄미워요. 음. 음, 좀 교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머리가 영, 영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양이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좀 껄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농담이 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대심이 좀 있다 쥐띠하고는 그리고 이제 양띠랑 소띠 이 양하고 소는 어, 늘 타협해야 되는 관계인 거야 근데 자꾸 지루함이 들어오고 자꾸 소원함이 들어오고 또 소는 자기 일이 열중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는 양한테는 좀 무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 입장에서 소는 어이 특히 여자 입장, 양이 여자고 남자가 소일 때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반대는 어떤? 반대일 경우에는 음 반대일 경우에는 뭐 여자가 조금 이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지. 집안에 있는 여자라 그러면 기다리는 남편 조금 기다리다가 답답하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사이에선 계속적으로 서로한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양하고 원숭이 그냥 이 둘은 서로가 아, 넌 진짜 왜 저래. 아 너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유를 알고 싶어라고 생각할수록 서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생각도 너무 다르고 또 어, 너무 시끄럽다. 오버한다. 이 미움이라는 가시가 하나 박혔을 때는 양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그그 그 가시가 무럭무럭 자라요. 나중에 진짜 총알 맞은 것처럼 구멍이 심장이 크게 난다고 보고 원숭이 된 트라마가 우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거야. 원숭이는 다 싫어, 싹다 싫어. 뭐, 남자는 싹다 싫어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둘 사이에는 서로가 조금 이 모든 세상을 얘예 하나로 인식을 할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양 입장에서는 내네 사람을 매우 아껴요. 내 사람.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매우 아끼기 때문에 어떤 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는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양의 입, 양 양띠의 보진 기질은 굉장히 뭐음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못 사는 사람도 있고 빈부 격차가 좀 크게 드러나는 양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띠는 이 멘탈도 약하고 리더십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잘 챙기고 이 가정의 융화를 기름칠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 이 사람한테 이 여자나 남자한테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네가 해라고 했을 때는 양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니 두루두루 같이 함께 함께하는 걸 좋아하니까 함께 해라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이 본인이 양띠시라면 본인이 양띠다 양띠시라면 물론 뭐 시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기 때문에 약하시게 나는 줄이겠지만 양띠는 사실상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곁다리를 많이 하, 하려고 하고 갭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조그맣게 경험해 보시는 건 좋은데 너무 단번에 크게 투자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응용력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베팅을 하고 싶어거나 몰빵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겨버리거든 그럴 때 낭패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냐 요이 기회를 통해서 몰락하냐는 본인의 너무 성급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믿으시고 본인이 발품 파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남남 따라갔다가 두루두루 좋아해서 남 따라갔다가는 진짜 이 남의 돈 됩니다 응? 그렇게 라고 생각하면 돼요양띠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피디님도 양띠 만났어요. <웃음> 선생님, 응. 2023년 개면연, 응. 양띠한테 뭐, 만나면 좋을 만한 띠 하나나, 아니면 그 만나면 뭐, 사업으로 같이 할 만한 띠 하나씩만 골라줄 수 있을까요? 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음, 이번에가 개면연이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토끼애란 말이에요. 어, 얘네 둘 사이에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거든요. 음. 중재할 수 있는, 만약에 동료하거나 뭐라거나 거래할 때 중재자를 필요했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용? 용디요? 용? 응, 용도 괜찮고, 또, 어, 돼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 둘이가, 이 둘, 이 용이나 어떤 돼지가 이둘 사이에 조금 껴준다면, 토끼애잖아 네. 이게 토끼 해라고 치고 이번 연도가 토끼라고 치고 이번 토끼에 본인이 어~ 이~ 영, 명석하게 살아갈 때는 용과 있던 돼지 그니까 러 나를 조금 중재해 줄수 있는 사람 나를 조금 친절하게 중재해 줄수 있는 어떤 요두 띠가 음. 제가 볼땐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음, 올해. 응, 그렇지. 이번 연대 뭐 움직일 때, 계약할 때, 성사할 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 내가 뭔가 제대로 잘 투자하고 있는지를 헷갈렸을 때, 내가 이 결혼이 맞는지를, 안 맞는지를 조언을 구하는 사람. 이 음. 사람들하고 살라는 게 아니다. 음. 조언을 구할 때, 응? 돼지나 용띠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이 돼지나 용은 아마 어, 필터 없이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 거야. ᄌ 음. 됐어, 너. 이렇게 하든 <웃음> <웃음> 아니면 야 진짜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괜찮다 약간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